어 없어. 아, 이제 못들가뭔된 에잇. 너무 정직한, 안 돼, 정직한. Oh, my God. <목소리도> 아. 아. 아. 아. 아. 아. a <laughs> h 제가 진족보다 대표적로공부적으로와주시고니다 혹시 지금 게임을 진행하지 않는 팀 대표자분은 본부적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게임을 진행하지 않는 팀 대표자분은 본부으로 와주시기 그슨 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다섯 이다섯세다섯다섯 네, <목소리도> 감사 아 아, 아! 진짜 십 대도 죽고 그렇지. 대이거도도안안안안 제수도라도 먹자 제라도아이구나하 진짜 세다 대지대 시스템! 네, 대지 시스템! 아, 여기 저기 어디? 여기저도한 아. 진짜 아, 저, 아우. 아 아우.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 좋아 아 진짜 내요아내 <웃음> <수학을> <웃음> 우리는 <웃음> 도 준비 안내하겠습니다. LGDS 선거 신청도 선거 신청도 LGDS 상표권 동의 출장을 했습니다.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으그래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벌써 대륙고로 이거 으로 이거 벌써 가륙으로이내거이이 진짜 자. 신이빈이가여 아니, 아니, 아니, 니니아 아! <목소리> <목소리> 야. <목소리> 야! 야! 야! 야! 야! 고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 야! 야! 야! 그러면 그러니까 공격수 부풀어 아는 농 공격수 여러여 오우어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